첫인상이 특별했던, 남달랐던. 그치. 네. 첫인상? 네. 목조였어요. 지세인상이 네. 소심했어요. 지금 많이 좋아진예요 엄청 소심했어요. 야, 소심한데? 이 아니잖아. 아니, 근데 조조가 바뀐 거지. 도착. 아닌가? 잘생겨가지고 네, 네. 멋있는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입 말하는 거 너무 깜짝 놀랐어요. 되게 촌스러워. 아 저는 민호 형 하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 때 WBC 선수였거든요. 근데 실제로 볼수 있어서 특별했죠. 정말 치뛸수 있어서 더 특별했죠. 철진상에특별했던 선수는 저도 부족한 선수 아, 딴 팀에서 너무 멋있게 봤는데 생활해보니까 락카정리 안에 야구독리 옷도 한 번에 다 벗어 <웃음> <웃음> 그래좀 좀 깼어요 민는은은 깨끗하세요 <웃음> 딱 그게 생각났어요. 잘 생겨서. 영웅이. 영웅이 눈빛이 좀 이상하면서. 눈빛 영웅이가 <목소리> <linking 목소리> 저 초반인데 자시 좀 무서워요. 저는 여기서 는 아닌데 승규. 첫 인상. 우리 사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배우 <웃음> 승규 이제 고등학교 때인데 승규 경기고 제인정모에 대만에서 전주 영화한테 만나서 경기하는데 이제 승규가 도루를 했는데 제 태갈려고 하는데 승규가 제 정강이를 찬 거예요. 어? 차가 좀 아파가지고 딱 봤는데 승규가 아 미안하다 이러더라고요. 역격하네 근데 다음에 또 주자 나왔는데 또 두루 해가지고 근데 똑같더라고요 그때 승규를 어쨌든 약간 <웃음> 좀 나한테 좀그 말이 있나 했는데 같은 팀에서 만나더라 아, 야, 그런 b i 들도요 저도 승규, 승규 형이요 저 11월달에 처음 어. 봤는데 텐션이 남달라가지고 승규 형 보고 뭐 좀놀랐습니다저민규야 재밌었어요. 재 음, 혜승이가 음. 첫인상이좀 좋았습니다. 음, 음. 저한테 좀 신선했어요. 활발했습니 네, 활발하고 막 야구장에서 이제 엄청 즐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혜승 선수랑 승계승 선 같이 어제있지 않나요? 아, 둘이 음. 케미가 음. 좋죠. 저는 어. 어. 일단 히터가 와서 재현이랑 현준이 랑헤이 딸이 머리도 똑같고 막이래 거. 비슷하게 요 어. 아. 근 약간 분위기가 비슷해가지고 저예얘였두분좀 신혜 되나요 많이 신혜 되셨습니다 조용하고 음. 그럴 줄 알았는데 음. 어 많이 많다 어? <웃음> 아, 감사합니다 누구를 아, 해야 되지? 나나나 나, 나, 나, 나, 나? 나 요즘 지분이 뭐, 많이 떨어져거든요난또 음. 알겠는데 음. 다시 해야 돼나 이런 것좀안나왔습니다 생각해보고 조금 음. 더 다시 할게요 네 기다리겠습니다 와 너무 많은데? 저는 한 명을 꼽을 수 없고요 저 신인 때딱 여기 처음 왔는데 다들 야구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게 좀 저한테 충격이었어요 나름 다막 잘한다고 해서 왔는데 너무 너무 잘해서 그게 충격이었어요 딱히 없는 뭐것 같은데 그냥 처음 봤을 때다 제가 막내잖아요 다 무섭고 막, 막 처음 보니까 입성 진 신인 중에 모르자면? 지금 봤던 저둘 중에 편한 옷? 편한 옷? 뭔가 장난기도 많았고 시현이 형좀 많이 사는 거 같아요 저는 건우 이번에서 이제 음메 같이 하면서 건우 듣기로는 장난기 맞다고 했는데 더 그런 것 같아서 좀 많이 놀랐고 안 달랐던 것 같아요 건우 선수 말이 많아요? 이상한 아, 말을 아, 계속해서 가지 저도 이제 질문하면 답은 해주는데 어, 네. 말이 약간 티티까지 안 해줘. 저는 계속 그냥 들어주고만 있고, 어. 그는 계속 말만 하고 있 하니까 어. 힘들 힘듭니다. 룸메이트하면서 어. 어, 네. 그럼 권호 선수가 말을 쉴 때가 있어요? 어. 쉴때에제 잠잘 때. 첫 인상이라기보다는 이제 저, 저 삼성에 있었던 최원재 선수가 네. 그 신인 시절 때 저하고 룸메이트였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어린 선수들이 저한테 쉽게 잘 다가오는 선수가 없었는데 이 선수는 밝은 건지 생각이 없는 건지 <웃음> 그때 당시에는 제가 놀랬던 게 쉬는 날좀 낮잠을 잔다고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밖에 나갔다 와서 저를 깨우더라고요 낮잠 자고 아 선배님 일어나보세요 이제. 어 그래 무슨 일이야 이렇게 쇼핑 갔다 와가지고 자기가 산 이제 쇼핑 물품을 딱 꺼내면서 선배 이거 한번 봐주십시오 <웃음> 이거 어때세요? 잘 샀죠? 쉬려고 낮잠을 자고 있는데 저를 깨워버리고 있길래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 나한테 보통 애들이 말도 잘 못하는데 얘는 뭐지? 생각이 없는 건가? <웃음> 근데 항상 밝고 또 선배들한테 잘하고 이런 모습이 예전에는 그런 선수도 없었는데 그 선수가 그때 저골목게 되게 특이했던 것 같아요. 공통화하거든요. 안본지 되게 오래돼가지고 한번 보고 싶긴 하네요. 삼선왕즈 팬분들도 최원재선수 기억하시는 분들 많은데 다나와. 짜증나죠 <웃음> 지금 내가 자가 일어나서 이거를야 미친 거아니야 <웃음> 이말부터 나오지 않겠어요? 좀 달랐다 저는 제이기 형이 좀 남달랐던 것 같아요 택서로 살짝 뭔가 느낌 포인트가 있죠? 네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은은하게 사람이 좀 약간 약간 가있어요 어? 만만치 않은데 이게 사람들잡고꾸는것 같은데 제 얘기는 좀 비슷해요 카메라 앞에서 막 가있죠, 제가? 네, 야구장에서 나네요, 제이기야 방에서만? 막... 네 제가 그거꼭 잡아둘게요 아, 감사합니다 네. 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충해서 왜? 너무 좋으요 목에 뭐저 걸어줘 보시는 저 무섭고 그렇잖아 허벅 재밌으시면 작신것같습니다네 엄청. 운전 아, 편지 뭐, 아, 하나 하겠다고. 아 감은 과실에서. 사랑하시나지 물어봤어요. 사랑하시면 감독 붙이. 뭐지 면목죠. 네, 많이 사랑합니다. Como <웃음> se si fue la familia mía. 네. 첫눈에 딱 들어오셨어요 명구치님 네, s d l principio, d e s d e p r m día hubo q u í 된장찌개로 마무리 케이크 붙여보셨었잖아요 명구치님 <웃음> 혹시 식사를 따로 하셨나요? 어제 랩때라 랩때라 아지면 제이 암무살리오 마리아네래 랩때라 랩 자주 밥먹어서 그라쎄 고다 이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한고아아니 사랑하라고... 네, 끝이 그제...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이상해 왜절래 진짜 어? 랩때라 랩때요 어? 그러면 랩라 선수의 첫인상분 됐는지 랩때라 좋았죠 눈썹이 저렇게 이쁜네을 처음 봤어요 두그 분의 된장찌개 회담 네. 하셨어요? 네. 아직 못했어요. 제가 시간을안 되죠. 두 분은 식사 자주 먹다고 하시거예요 아, 자주 먹긴 한데 집에선 아직 안 되죠. 된장찌개 드시다면꼭 2.5시간에 답드리겠습니다 제가 나한테 계속 보내긴 하는데 <웃음> 집에서 먹는데 감사합니다. 네.